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훈련소를 퇴소할 BTS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BTS진의 신병훈련소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12일 더캠프의 육군 제5사단 신병교육대카페에는 20km 전술 행군을 마쳤다라는 글과 함께 진의 근황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진은 겨울 추위에 대비해 두툼한 군복의 모자 장갑으로 무장한 채 주먹을 불끈 쥐고 동기 훈련병들과 포즈를 취했습니다 여전히 훈훈한 비주얼에 강렬한 눈빛이 더늠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화생방 훈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행군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진은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할 예정이라는데요 13일 tv 조선은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진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자대 배치를 받아 복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은 오는 18일 신병훈련을 수료한 뒤 19일부터 이 대대에서 조교로 복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낚였습니다. 한편 진의 솔로곡 에피파니 뮤직비디오가 1억 천만 뷰를 넘어서며 인기를 빛냈는데요. 에피파니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보석같은 미성과 다채로운 음색, 깨끗하고 깊이 있는 고음으로 실력파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입증하며 듣는 로화여금 힐링과 치유를 전달했습니다. 1월 13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도 2억 2132만 뷰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 중이며 멜론에서는 전체 감상자 220만을 달성하며 발매 5년이 지났음에도 팬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으며 음원 파워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원 평론가는 멤버 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주얼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보컬이다. 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에피파니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심을 잘 잡아주는 진의 보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매거진 테틀러 아시아판에서도 BTS의 팬이 아닌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가사 아홉 곡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위로와 힐링이 담긴 에피파니를 선정하며 진은 에피파니에서 불안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고군 분투했습니다. 아름다운 편곡과 진의 부드러운 보컬 그리고 깊은 감동을 주는 가사로 인해 이 곡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진의 입대전 선물처럼 주어진 솔로 싱글 앨범 디에스트로넛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애네미 롤링스톤즈 등 국내외 음악 전문 매체에서 극찬을 받으며 눈부시게 복귀할 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훈련소 수료 후 자대 신병교육대 조교로서도 열심히 복무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